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교회의 그림자라는 주제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한국교회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존재할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한국의 역사와 한국의 삶 그리고 한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직도 교회는 그 의미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두 번째 시간으로 과연 그러면 한국교회는 빛만 있느냐, 그림자는 없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국교회가 한국의 역사에 많은 영향을 끼쳤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는 그림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자를 함께 돌아보면서 저는 미래의 한국교회가 더큰 뜻과 그 의미를 주려면 그림자에 대한 부분도 잊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찍으면서 어떤 교단이나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이런 분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과 또 학술적으로 오랜 기간 연구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될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교회 신사참배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과연 신사참배가 뭐냐 하는 것과 신사참배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가진 분 그리고 신사참배를 동의했던 교단 그리고 또 반대했던 반대했던 분들 반대했던 요인들 뭐 이러한 과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신사참배를 정의를 내려봅니다 신사참배는 일본 천황의 생일인 천장절 축하식에 학생들이 일장기를 들고 천황패와 만세를 부르게 한 것을 시작으로 모든 국내 공립학교에서 천황 예배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제일 우선순위에 둔 것은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문을 닫게 된 지경에 들어가고 또 신사참배를 할지 말을지에 대해서 일반 별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기독교 학교들이 문제가 부딪히게 된 거죠. 이에 대해서 원환경 선교사라는 분그 자신의 입장을 크리스천 다이제스트 6월에 기고문을 씁니다. 이분은 언더우드 선교사의 아들로 뉴욕대학을 졸업하고 내나여 경성신학교 또 조선신학교 교수 및 교장 연희전문학교 3대 교장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글을 쓰는데요. 이 글에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라. 신사참배는 국민 의리의 이지 결코 종교가 될수 없다. 무명 전사자의 미호 링컨 기념비에 바치는 꽃다발과 일본 신사에 바치는 소나무 가지 종이로 된 조화 등은 매우 비슷하다. 최경례에는 약간 머리와 몸을 구부리는 것만을 말하는 것으로 결코 앉아서 엎드리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에 해도 무방하다. 나는 이참열과 경례에는 반드시 숭배의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만약 참배를 거부할 경우 한국에 있는 우리들의 학교는 전부 폐쇄된다 이렇게 글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하는 것은 문화적이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본 것이지요 에 이렇게 되니까 여러 어 교단들이 신사참배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을 가장 먼저 신사참배를 시행하고 긍정하는 것은 한국천주교였습니다 한국천주교회는 1918년과 1931년 두차례 걸쳐 국가신도는 종교라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신사는 다른 신들을 위하는 곳이므로 참배할 수 없다 이렇게 한국천주교 장정에도 밝히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신사참배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니까 천주교는 신사참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며 그와 함께 그동안 조상 숭배라며 금지해오던 제사도 예전에 비해서 더 과감하게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을그 다음에 개신교회에서는 가장 먼저 신사참배를 동의하고 실행한 것이 감리교였습니다. 감리교는 신사는 종교가 아니라 한국시민이 가져야 할 마땅한 국민의료에 불과하다는 총독부의 발표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신사참배를 공식화합니다. 1937년 6월 17일 한국감리교회 선교부 실형위원회는 결의를 합니다. 첫째, 신사참배가 애국적이요 비종교적이라는 정부의 성명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둘째, 이것을 학생들과 교인에게 가르쳐 종교로서의 교파 신도와 국가 신도의 구별을 분명히 하도록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장로교인데요장로교는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 교리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본뜻이 있다. 이것을 먼저 밝히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해야 된다라고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하여 열심히 행하고 나아가 국민 정신 동원에 참가하며 비상시국 아래 우방의 황국신민으로서 열과 성을 다하기로 결의한다. 이것은 한국 장로교 27차 총회 1938년 9월 9일 평양 서문교회 예배당에서 홍택기 장로교회장이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천주교, 감리교, 장로교가 신사참배를 하겠다고 하는 그 순서로 계속 통과도 하고 이제 실행에 옮기자 신사참배 반대운동이 시작을 합니다 반대운동의 주인물은 평양에서는 주기철 목사님 평북에서는 주남선 목사님 경남에서는 한상동 목사님 신의주에서는 이기선 목사님 또이인제 선명목 손양원 이런 목사님들이 했고 만주에서는 헌트 선교사가신사참배 반대를 하게 됩니다 또한 그 외의 반대 운동은 평양 신학교와 학생들의 신사참배 거부 운동이 있었고요 주규철 목사와 산정현교회 신사참배 거부 운동이 확산으로 더 강력하게 실행을 합니다 또한 전남 순천에 그 한센병 요양원인 애양원 교회에서 손양원 목사님과 교인들이 신사참배 운동을 시작을 하지요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교단세가 크지 않았던 동양선교회라고 일컫는 성결교회가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단이 폐쇄되는 아픔을 겪게 되지요 또한 동아기독교라고 하는 지금의 기독교 한국 침례교도 신사참배 운동을 반대해서 교단이 폐쇄되고 교회가 문을 닫게 됩니다. 일제의 탄압에 의해 200여 교회가 문을 닫고 2천여 명 성도가 투옥되며약 50명의 교역자들이 순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사참배 운동은 그칠 줄 모르게 됩니다. 총회의 신사참배 결정이 곧 신사참배 반대 움직임을 불식시킬 것으로 기대했던 일제의 계산은 빛나가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이기선 목사님은 8년간이나 목회하던 의주북하동교회를 1939년 9월 7일경 사임하고 전국 순회 전도를 하면서 신사참배 반대 운동에 나섰다고 하지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로서 그때 당시에 집회에 참가했던 많은 분들이 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더 황당하고 암울하고 괴로운 것은 신사참배 굴복을 하고 그 후에 변천이 되는데요. 1938년 12월 12일에는 전국 학교파의 지도자들이 이세 신궁 가이아라 신궁에 참배를 위해 일본으로 떠나갑니다. 신사 참배를 국내에서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일본을 가서 신사를 참배하자 이렇게 해서 떠난 거지요. 또한 1939년 9월 신의주체 이 교회에서 열린 장로교 28차 총회는 궁성요배로 시작하여 한국시민 서사를 낭송, 일제식민화 정책에 협력한 것을, 에, 협력할 것을 선언합니다. 1942년 10월 평양 서문박교회에서 개최된 제31차 총회 전국에서 모인 총대들이 평양 신사에 참배한 후 경찰국장의 시국강연으로 총회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렇듯 대부분의 한국교회와 지도자들이 일제의 식민화 통치 작업에 저항하기보다 동조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을 일단 신사참배를 결정하고 나서 일본의 식민화를 도구로 전락한 총회와 각 교단 그리고 지도자들이 친일적 전향은 너무너무 노골적으로 진행됩니다 민족 지도자로 추앙받던 교계의 지도자들이 일제의 식민화 정책을 지지하는 자들로 탈바꿈했다는 사실은 일제의 회유와 협박이 얼마나 용이 주도하고 강력했는지 말해줍니다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국교회와 한국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일제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는데요 일본 식민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요 태평양 전쟁 옹호를 하고 전시 체제에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겠다.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렇게 지지도 하고 1944년 3월에는 일본 군용기를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또 일본에 봉사하려는 신학연구 교육을 위한 교황연구소를 설치하고 더안타까워고 속상한 것은 교회 종을 다떼어가지고 전쟁 잘 치르라고 전쟁 물자로 보냅니다.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국 교회와 지도자들은 정말 계속 계속해서 계속 친일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예, 이제 한국교회 그림자에 대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국교회는 일제강점기에 처음에는 민족을 해방시키려는 우리나라의 독립과 자주를 외치는 쪽에 섰습니다 그런데 일제가 영원히 우리나라를 없이고 자기들의 나라를 만들 것처럼 보이니까 한국교회는 스스로가 살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그림자적 부분이 많이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상을 찍으면서 유대인들이 마사다 유적에서 지금도 유대 군인의 장교들의 임관식을 거기서 한다고 합니다. 제가 십수년 전에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그곳에 갔을 때 그 기념관 첫머리 메인 헤드라인이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였습니다. 참 그곳을 방문하면서 제가 역사와 현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한국교회가 그림자적 부분으로 일본 천황 숭배를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성해야 되고 잊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중요한 생각들을 잊지 않아야 앞으로도 교회가 사회에 빛을줄수 있고 사회가 흔들리고 안정을 하지 못할 때끈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회에 말을 할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그림자적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림자에 대한 아픔을 기억하고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것입니다. 역사와 현실 그리고 미래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